시원하쎄? 잘 들었겠지? 박자 하나라도 틀려서 안된다고 <웃음> 아니 어떻게 하겠는가? 쇼핑해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? 이거 역시 쉽지 않지 않았어? 고이런고 탄생을 정말 생각지도 못했을 거야. 너희들 정말 공정주라명전히의 지구형 중1 0시 대단했어. 자 이제 전학생. 고 아니 오늘 대단한 볼거리가 탄생하시는 모양고